오늘은 목면이 엄청 예쁘게 폈다고 해가지고 애들을 태워서 거기를 가려고 합니다 정민이가 거기 엄청 예쁜 빈티지 가게가 있다고 해가지고 가서 또좀 쇼핑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왜? 음, 왜? 선생님我今天没有时间看到请假了是吧啊对 아, 了啊啊好的好的 아, 아, 아, 不 아, 意思啊好的再见下次再见吧 저는 운전 잘 못하긴 하지만 운전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멀리 가는 일정 있으면은 오늘부터 막 설레가지고 운전하다니 막 이러면서. 시차감이 나한테 맞춰져서 그런가? 엄청 편한 느낌이고 이렇게 노래 듣고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요즘 날씨도 너무 좋고 이래가지고 예쁘다 예쁘지? 날씨 진짜 좋다 지금 잘 나와? 어때? 응? 음? 예쁜데? <웃음> 아. <웃음> 난 실시를 보니까 진짜 크다 나는 맨날 내가 찍어줄까? 아니 어, 괜찮은 것 같아 철저히 이 사람만 따라가는 지 응. 우리는 몰라. 우리는 우리 어딘지 몰라. 몰라요. 어? <웃음> 야. 야. 야. 이걸 아니, 보려고. 카메라에서는 아, 이렇게 아, 못 생기겠나? 돈이 아, 이거 맛있겠다. 그거 먹자. 언니. 먹을까? 나를 나로 네, 차려야 해. 네, 네. 내가 결정해야 돼. 아니기가 그런 어른을 찍어줘야 되는 건가 어쩔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찍자. 이 감성 무엇? 뭐. 영상 찍고 있으니까 말도 조심해야 돼. 그러면은 너가 사진 더잘 찍으니까 내가 동영상찍을 조심이다. 헉, 너무 예뻐요. 응. 헉, 너무 예뻐요, 언니. 오케이. 오 첫사랑 재질. <웃음> 헉, 이뻐, 이뻐. 그냥뭘 많이 음. 움직여 봐봐 언니. 이거 너가 너무 좋으셔서 이걸 쓰신 거야? 이럴 <웃음> 때는 이 STJ, 사람 관계에서는 이 XXS 알아가시길. <웃음> 아얘 대박이다. 진짜. 망가우 질문 타임 할까? 질문 타임 질문 타임? 약간 소개팅 같은데, 상자 소개팅 같은데 지금. 언니 이상형? 저는 네. 잘생긴 남자 미남 좋아하는데 미남. 조금 필요 없고 미남. <웃음> 오재밌영 음. 성격은? 음, 음, 음. 재밌는 사람 좋아하는데. 근데 얼굴이 재밌으면 재밌지 않나? 아, 어, 얼굴 아예 안 봤을 재치니까 집... 그러니까 너무 잘생기지 않아? 아, 대화만 잘 통하면 우리 언니 완벽한 얼굴, <웃음> 완벽한 <웃음> 얼굴. <봐. 웃음> 근데 내가 또뭐 그렇게 잘생긴 사람도 좋아하지도 않아? 근데 평균을 이제 봤을 때그 <웃음> 응. 않아? 여자는 이만큼 예쁘면 엄청 많이아 아, 아, 남자는 이만큼 음, 잘생기면 음, 엄청 좋은 자리라고 맞아, 맞아. 완전 미남이야. 아, 음, 뭐 그런 거 있어. 반없 아, 나. 뭐 하는 거지 우리 연극 하고 있는 가짜인데 근데 <웃음> 좀 나오지 않았어요 괜찮지? <웃음> <웃음> 또또아 웃겨. 안녕하세요. <웃음> 어머, 눈 이상하게 나와. 진짜? <웃음> 근데 못생기나 <나와>. 못생기나? <웃음> 음. 나 카메라 한개 너무 좋은 거 같아 빛이 이렇게 <웃음> 들어와서 예뻐. 근미 없는 예쁜 척. <웃음> 그래서 나랑 친한 애들은 이제 그 진가를 알아가더라고 자기잖아 <웃음> 근데 본인도 본인이 예쁜 것 같다, 그리고? 어, 자기 이목구비 완전 예쁜데 얼굴형만 보면 안된다고 <웃음> 아니, 나는 현세계에서 살아가는 이 얼굴 개만족이야. 근데 화면 속에 나, 내가 별로라는 거지. 음, 그래, 왜 말이 그래요? 그지, 그지? 응, 싫어. 지그 이거까지는 아니고 하면 그냥 편하거든, 가 근데. 음. 맞아. 너무 귀여워 아, 아빠. <웃음> 좋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알게 돼서 응. 그런게 너무 좋아 근데 다들 그냥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아요 다른 것보다 아. 그리고 뭔가 엄청 그런 긍정적인 그런 아. 뭐랄까 어. 공쟁심이 생기잖아 어. 어. 나 음. 처음에 음. 할 때는 <웃음>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남이랑 비교를 아예 안하려고 그 내가 좀 합이 싫으니까 진짜 많이 그 생각을 안 했는데 아. 뭔가 비슷하면은 되게 규모 비슷한 사람들이 네, 엄청 못하는구나 근데 근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다른 아, 사람들이 그래서 그 보면은 같은 채널 딱 이, 음. 같은 규모인데도 이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뭔가 너무 아. 행이하게막 하는 거 같고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 거에 막 뭔가 다막 이렇게 으쌰으쌰하게 해 맞아 어, 그냥 그게 너무 응. 그리고 뭔가 서로 이렇게 끌어주려고 음. 하는 그런 느낌도 나고 저는 모르는 거다 아. 알려주려고 내가 아는또 그래. 그래. 맞아 맞아 그리고 나는 이제 좀 소속감이 생긴 것 같아 나는 그냥 응. 집에서 맨날 나 혼자 일하니까 너무 소속되는 게 없고 그냥 직장 동료가 응. 없는 느낌이었는데 멘토링도 해주시고 이러니까 응. 나 혼자 하는 느낌이 안 들어가서 좋 되게 막 든든해 응. 음. 만족 좀. 음. 그럼 그럼 나왔어 욕하려고 내가 지금 블루투스 보내왜 보단... <웃음> 저래 도아씨가 <웃음> 아니세요 손님, <웃음> 성인이에요, 저희도. 다. 다 성인이네. 네. 네. 고등학생 아니고? 네. 어, 어, 어 정말요? <웃음> 옷, 옷을 이렇게 입어가지고? 네. 어쩌다 오늘 뭐. 디도재질 고등학생이 이 사회에 나와서 멋좀 부르려고 아. 꾸민 그런, 아, 그런 게꿈이거어요 너무, 그렇네. 아. 너무 어리게 봤구나. <웃음> 다가오기만을 기다리면 절대 좋은 놈은 안 와. 아 응. 응.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죠. 그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아, 먼저 뭐 다가가서 아니, 커피 한잔 사달까요, 할까요? 할까요? 남자들 또 기대를 해. 아 여자가 다가오기만해. 남자들 또 은근히. 이것이 꿀팁이고먼그이고 아, 나한테 저 애가 다가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 남자들은 다 도둑놈이야. 얘 머릿속에 하나밖에 없어. 비범 아 비범 비방, 비범형인데. 비방, 아, 진짜요 힘들어서바람바람좀 어, 쐬고 싶다고 그러면 가운도 가면 하루에 모르잖아요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완전 먼저... 아니 감사. 아 진짜 이 1호선 빌런 같아 우리 진기야 진짜 개 이쁜데 여기 뭔가 이런 거 찍고 싶어 샷까붕샷까붕 쇼츠 이런 거 찍고 싶었니 나면 안돼 알았어 나 나올게 언니 감성있게 찍어 쑥이 <웃음> <물 baseball> <웃음> 어, 네. 감사합니다 어, 진짜 너무... 잘 발굴했지 당연히 어 당연히 수원을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이거 약간 미친 체육쌤 재질 아니야? 하하하널해 <웃음> <웃음> <야! 너야>? 어. <웃음> 이거 써도 돼 근데? <웃음> 어 <난> 봐봐 왜요?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응. 왜이렇게 어, 커 이거? 그치? 줄여야 돼. 그치? 저김보는 오, 거 언니 언니 오아 근데 이렇게 초점 어 잡냐? 난 그거에 한와 언니 완전 복고 장난 아니에 근데 겨쿨이잖아. 언니 지금 게일찜 같아. 아 진짜? 언니 게일찜 같아 그렇지 무서워 언니. 근데 이쁘다. 아 근데 이게 좀더 데일리하게 입기 좋겠다. 그치, 그치? 최고 최고다. 최고다. 어떡해. 너무 약간 풀면 어떻게 돼? 귀여워. 어 언니 그룹 하기 진짜 잘 만난다. 귀여워. 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글라스어 아, 좋아 좋아. 어 그녀의 픽은? 어이야 고와요. 뉴기야 고와요. <웃음> <웃음> <웃음> <너와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너무 예쁘다. 좌측에, 좌측에 안녕아서트다 <목소리> <목소리> 카메라 켤때 <목소리> <킬> 말해주시죠? <목소리> 다시 한 번만 해주실래요? 뭐라고 하셨죠? 키 형이 여러분들과 함께 다녀서 오늘 제 여행을 꼭 하신 거였어아 역시 제 2계획에 무조건 찬성하는 피들을 그러 약간 순종적인 키 최고다. 아 먹고 싶어도 내 눈치 보는 거봐 넌넌 동동동동동동 넌넌넌넌니다넌넌넌넌넌넌넌 <웃음> 음, 와 진짜 맞아. 추억이다 카리나 재질 아, <웃음> 카리나 재질 하영 아니어 잘했네 잘해줘 <웃음> 이게 바로 오, MG다